아빠 한번 가볼까? 내가 가볼까? 아, 이거 가만안 되는 거냐? 아, 이거 가만안 되는 곳인가 봐. 왜에쏙 앉아있냐? 뜨거울 텐데? 그러니까. 팔 말리는 거 아니야, 팔? 털 고르고 있어. 흙두루미야흙두루미흙두루미 응. 응. 뭐 흙이 파우치다든어 아니야, 까만색이 섞여있다, 흙두루미야 아니면 흙이 파우치. 펑... 차나러 가네